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뵀 그, 친구를 찾았는데 남자인 친구면 어떻게? 해? 그럼 여여자 친구가 만약 에 게임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남자들이랑 게임하면 뭐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니까요저 아, 네.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요? 자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크리스마스안 네, 네, 네, 보인, 보인, 보인사. 보인사를 내네 본자 없습니다. 그니까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난 2십육일인데요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하필 토요일이라서 네, 음. 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죠. 음. 네. 가족들과 여자들과 잘보내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영상 주제는 아주 이제 세기의 대결이에요 사실 이게 뭘까요? 남녀 사이? 맞아요 응.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아 이건 진짜, 아, 진짜. 이건 진짜, 아, 이건 진짜. 어, 이거 맞상이다 맞상 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해보고 이제 그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한 분씩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주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여사친 남사친의 개념을 좋아하진 않아요 음... 저 무조건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무조건 음. 있는데 그걸 가장한 애들은 있다.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이에 케미님이랑요? 친구 아닌데요. 저희는요? 친구 아니죠. 이성이에요? 아니요. 동료죠, 동료. 동료. 동료. 아 동료가 친구죠. 다르죠. 아, 그럼, 동료. 그럼 제가 리플 나가면 우리는 아무 도 아, 사이도 아니고 센가요, 그냥? 지인이죠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 걷는 소리 하지 말고 유진 언니 어. 아니에요? 전 친구 진짜 200% 있다 생각해요. 친구가 될수 있다! 네. 남자 여자는 저 친구가 될수 있다! 왜 나만 없다네? 응... 음. <웃음> 이유가 궁금해요! 친구란 뭐예요? 밥 먹고! <웃음> 서로 일상 공유할 때도 있고 <웃음> 힘들고 <웃음> 기쁜 <웃음> 거를 공유하고 응. 어, 스킨십안 하고 그 친구의 전그 정의가 너무 흩어져 있다 생각해요 너무 모든 걸 친구라고 불러요 한번 만났는데 친구야? 어 친구야? 사실 이거 친구 아니거든요 그 이건 친구란... 지인이고 대학교는 동기가 있고 친구가 있잖아요 네 <웃음> 응. 둘은 분명 다른 거예요 친구는 내 모든 걸 터놓을 수 있는 존재고 같이 먹을산도 하고 음. 같이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이성적인 대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성끼리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쟤랑 뭘 아무 짓을 해도 감정이 안 들잖아요 친구라고 했었잖아요 정확히 고등학교 때도 뭐 친구였다 고등학교 때도 뭐 친구였다 자기가 집으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선이랑 사귈 때뭐아뭐 때아뭐뭐 이랬었다 뭐 이후 다 얘기해 놓고 무슨 갑자기 친구여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웃음> 핑계일 뿐이에요 당신의 일반적인 일반화의 오류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여자친 목욕탕 뭐 같이 가도 여자친들끼리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말한 그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욕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랑 주주랑도 엄청 친한데 저희는 같이 목욕탕 그런 거안 응. 안 가거든요. 뭐안지 3개월밖에 안 됐다. 아니면 혹은 응. 뭐 1년 이한인데 되게 뜸은 뜸은 분 친구다. 라고 했는데 아나 얘네 친구야 라고 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그쵸 안 그런 거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응. 맨날 같이 보고, 응. 같이 공부하고 나랑 대학 입시 힘든 거 같이 보냈고 내가 기뻤을 때, 취업했을 때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이런 친구라면 저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아요. 이상이라도. 근데 내 생각에 마테는 일적인 친구밖에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건 많겠고. 맞아요. 저는 이 친구들을 다 일적으로 원했다고 하더라도 친구란 개념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고 도요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랑 저희랑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랑 다른 거 같아요. 네. 우리는 다 함께 같은 단 동료지. 동료이자 친구인거죠. 음. 아니 동료라고 하면 은 일적인 얘기만 하겠지만 내가 얘네랑 일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사적인 맞아요. 얘기도 하잖아. 서로 어,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고. 마태도 나한테 사적인 얘기하고 나도 마태한테 사적인 얘기하잖아. 이게 동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친구니까 가능한 일이야.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있어요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따로 만나서 뭐, 뭐 한다? 그럼 나를 안 사랑하는 거 그런데 그 여자인 친구는 뭐 어디 전시회 가봐야 되고 막 그러는데 전시회를 혼자 안 가고 누군가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근 친구 가 혼자 밖에 없어? 아니 여자인 친구들이 취향이 전시회가 아닐 수도 있맞아요그 여자인 친구들이 바쁠 수도 있잖아요. 응. 안 바쁜 친구를 찾았는데 남자인 응. 친구면 어떡해? 그럼 여자, 여자인 친구가 만약에 게임 좋아해가지고 게임한 게임을 남자들이랑 게임하면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럴니까요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응. 저, 저는 어토바이 어떻게 하나요 여자 아이도 한국에 2%밖에 없어요. <웃음> 누구랑 타나요? 저. 아니, 단체는 다르졌더. 아니 근데 했어요. 그래요. 이제 내가 진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시간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저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 같거든요. 왜냐면 시간 있으면 같이 나눠야 지 저는 친구라는 게 어쨌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존재도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인과 더불어서. 그래서 애인한테도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그 친구랑도 친구를 유지하고 싶으면 당연히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친구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나 너만을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닌 거 아닐까요? 자, 여... 이남사친여사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딜을 많이 받았어요 <웃음> 정남인 거 알지? 아니 저는 근데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일단좀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 친구.. 친구죠 난 진짜 마틀 친구라고 생각했어 나도 마틀 <맞게> 친구라고 <웃음> 생각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또사운에서 그랬어 친구라고 <웃음> 아, 아, 아, <웃음> 생각했는데 아니 친구긴 하죠 넓은 의미에서 <웃음> 친구예요 넓? 아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수 있는가? 우리는 마태의 지인인가 친구인가? 아 제가 너무 적게 생각합니다 네. <웃음> 자 그래서 여자랑 남자랑 친구가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대체 어떤 거예요? 우리 연주 말을 못했어요 아니요 배웠어요 저는 아, 오늘 아, 배웠어요.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생각을 <웃음> 할수 있구나 대요 네, 습득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토론으로 만나요 아, 안녕 저희는 친구예요 <웃음>